하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블리자드 팀의 와이어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플레이어들은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학살을 자행하는 디아블로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엄청난 편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디아블로에서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프로젝트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개발 단계여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하는데요 영광스럽게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할 디아블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디아블로4는 저희 팀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기존의 3와는 달리 디아블로1 시절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가진 게임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다면 아직 한참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블리즈컨에서야 게임 플레이와 데모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디아블로4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디아블로4가 출시된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리자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게임 디아블로 이모 o 는 디아블로 2와 디아블로 3 사이의 스킨너프 스토리로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손 안의 핸드폰을 가지고 디아블로를 즐겨줄 수 있습니다. 하하, you guys have a phone? 혹시 이게 철지한 만우절 과정 말인가요? s o m e o w somehow. Awesome.